저기씨예 지금 나동, 나... 나동 정문에 저 있고요. 예 나동 옆에 길로 들어왔어요 옆에 길로 들어왔다고요? 오케이. 네, t s n o 저배고 o o d thing. It's not a good thing. 다 t s not a good thing. It's not a good thing. It's n 이 t a g o 안보 t 정문에 폭 It's not a good thing. It's not a 멀리 멀리. 포. 얘 뒤로 돈다 얘 뒤로 돈다 돌아서 뒤로 오케이.